거의 네. 1년 내지 2년 간격으로 장검사까지 그냥, 그냥 안 해도 되는데, 네. 하는데, 뭐, 한 번도 볼 때는 저도, 아, 뭐가 있다라고 떼는적 없고. 고마워,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장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아주 네.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영재 박사님, 반재승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네.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 네. 네. 오늘 제가 장건강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사실 장건강 너무 중요하고, 특히나 아. 이영재 박사님은 또 암에 대해서 너무 전문가신데, 네. 대장암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그쵸. 그렇죠. 그 제가 80년대 초에 졸업했잖아요. 네. 그때까 솔직히 그때 대장암 없었어요? 80년대 우리나라에. 초반. 네네네. 네, 네. 대장암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죠. 오대암 속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럼요. 그때는 대장암이 진짜 없었는데, 제가 90년 초에 미국, 연수를 갔을 때뭐 단연 대장암이 미국 일위뭐 음.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육식이 육식이 미국은 뭐 식사 자체가 육식이니까 네. 육식이라고 네. 봐야 되잖아요 네. 네. 네. 뭐 계란 육식 아니에요? 네. 계란서부터 시작해 아침부터 점심 저녁 샌드위치 샌드위치에는 고기가 뭐가 들어가는에 따라 종류가 달라지거든요 <웃음> 그 샌드위치 육식, 육식. 저녁때는 뭐 물론 이걸 정정찬하는 <웃음>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웃음> 네, 네.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제 음. 그예 서양식 식사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식입니다 육식 음. 육식이 확실한 원인이고 결국 우리나라가 이제 어, 육식 국가가 됐다는 얘기고 그건 뭐 데이터로도 확실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네. 제가 최근 데이터는 못 봤는데 2015년 데이터에 의하면 한국인 5천만 평균이 음. 하루에 먹는 동물성 단백질의 양이, 아, 일년에 먹는 양이 그때 제가 2015년에 44kg라고 들었어요. 음 44kg, 44kg은 네. 44,000g이에요. 네, 네. 그러면 하루를, 아, 일년을 400일이라고 쳐도 나, 네. 매일 100g 이상씩 어, 먹기 때문에. 그런 벌써 겁니다, 지금. 지금은 아마 네, 네. 50kg가 넘을 거예요. 네, 지금 네, 네. 어, 이제는 6 0 k 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우리나라 통계는 말할 네. 것도 없고, 네. 우리나라 남성 대장암이 아시아 1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시아 네. 유리 음. 남성 대장암. 예, 남성의 음, 경우 음. 대장암이 제가 어디서 음. 봤어요, 분원에서 음. 아시아에선 단연 탑이다. 결국 육식의 증가가 예, 예, 대장암의 예. 증가로 연결이 된 겁니다 네. 요근 네. 대장도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상행 결장이 있고 횡행이 있고, 음, 뭐 하행 결장이 있고, 예, 예. 위치가 다 다른데 음. 이 중에서도 좀 많이 생기는 부위가 이 끝으로, 끝으로 갈수 많이 생기죠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직장 쪽이죠. 그얘기는 예. 네. 뭐냐면. 네. 결국은 대장이라는 데는 특성적으로 대장균 이 있는 곳 아니에요. 음. 그 원인을 찾을 때 대장균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장균은 아시는 것처럼 크게 크게 말해서 부패균하고 그러니까 유익한균이나 유해한균이냐 나눌 수가 있거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사실은 뭐 지금 저 이렇게 나름대로 깊이 있게 그 연구하신 분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패 중에서도 네. 이 담즙이 부패 그러니까 음. 담즙이 소화가 소장에서 되고 나서 네. 남은 놈이 대장으로 넘어가서 그 부패균에 의해서 담즙이 부패될 때 강력한 발암 물질이 되는 거예요. 아 예. 중요한 포인트다. 예예. 예. 음. 그럼 그런 놈이 네, 네, 그런 네. 나 리, 리서치 결과가 나온 적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부패 그냥 단순히 뭐 단백질이 부패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담즙이 아무튼 아시 네,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나온 담즙이 소장에서 그다 분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음. 일부 남은 것이 우리가 이제 지방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네, 네, 네. 지방 많이 먹고 하니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 소장 대장까지 가서 음. 대장에 있는 부패균에 의해서 그 담즙이 부패가 될때 음. 어, 대장암의 원인인데 음. 생각해 보세요. 음. 이게 맨 처음에 음. 이제 오른쪽 어디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어 소위 우리가 맹장이라고 그러는 네, 네. 어 그러니까 막창자라고 그러는데 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올라가는데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부패가 되기 시작을 해서 부패산물이 여긴 맞죠. 작잖아요. 네. 그죠? 부패산물이 적지 여기는. 점점 점점 점점 부패가 점점 많이 그 되는 말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거기다가 직장의 경우는 그 부패산물이 거기서 또 기다리기까지 해요. 그쵸. 대기하잖아요. 대기잖아요람들이 <웃음> 모여 가지고. 그렇죠. 네. 거기만 가면은 나가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음. 빨로야 하루에 한번 내보내지. 음. 하루에 뭐, 여, 성들은막 2, 3일에 한 번씩 보내잖아요. 어, 네. 참으면 안되겠요 굉장히 재밌는 <웃음> 안그 데이터가 있는데요. 네네. 보면은 음. 여성들이 먹는 양이 적기 때문에 대장암이 적거든요. 음. 근데 위암하고 대장, 남녀 차이를 비하면은요. 네. 대장이, 남녀 차이가 줄어들어요. 오. 저는, 저는 이제 제생각에 네. 왜냐면 여성들이 얘기해서. 변비가 많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네, 네, 대변 변비가. 보는 네. 그 기간이 남성분들보다 길기 때문에 네. 특히 직장의 직장의 경우 변이 모여 있는 곳 변이 거. 머무르는 시간이 긴 거예요. 네. 머무르는 시간이 길면 거긴 더군다나 그야말로 가장 많이 생긴 음. 그렇죠. 그 집집집적이 되는 데가 가장 부패된 그 네, 부패된 물질이, 네, 물질이 부패물질이 제일 많이 생기는 부위가 그러니까 네. 내려가니까. 음. 거기서 제일 많이 모이는데 그게 또 오랫동안 머무르니까 저는 그게 이제 여성들이 대, 하자, 대병 보는 횟수하고 관계가 되지 않는가. 네. 가끔 보면요 박사님 환자들이 이제 제가 막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라고 음. 얘기를 하면 아니 어차피 흡수도 안 되는데 음. 뭐 하러 <웃음> 많이 먹냐 이렇게 그렇죠. 질문을 하거든요.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네. 네. 뭐 하러 그렇게 많이 먹냐 근데 여기와 관계가 있는 거죠? 그쵸 흡수도반대다 네. 장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그러니까 음. 이제 그, 참, 비타민C가 참 특이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예를 네. 들면, 초산하고, 비, 저, 이, 아스코르빈산 굉장히 비슷한 구조거든요. 네, 네, 초산이나, 네. 그, 같은, 그, 산이고, 아스코 저, 이, 초산은, 먹으면 먹는다 흡수돼요. 흡수돼요. 네. 구연산, 구연산, 다, 그러고 다흡수되는데아스코르빈산은 네, 네. 흡수가 안 된다 그랬잖아. 네. 흡수가 안 된다는 말은 뭐예요? 대변으로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러면 부득불 대장을 통과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하루에 12g씩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장이 깨끗하죠. 그러니까 균이 좋아지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제가 실험까지. 제가 정말 이런 얘기하면 저 욕할 음. 사람도 있겠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변 가지고 직접 실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타민C를 음. 적게 먹은 사람하고 많이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의 대변을 현기성 그 아, 배양을 해가지고 네. 대변 이렇게 해서, 해서 잘단 48시간 배양하잖아요. 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균이 다 살아있어. 어. 거의 100% 어. 보통 비타민이 전혀 안 먹는 사람죠. 사람은 반도 안 살아있어요. 아. 부패균들은다 죽은 거야. 네. 음. 네? 그 사람 대변에는 부패균들만 있는 거죠. 그래, 부패균들이 네. 반, 반 이상 있다는 얘기예요. 네. 반 이상. 네. 근데 저는 유익한 균이 거의 99%라는 아.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게 비타민C를 한 20명 정도를 이렇게 몇개 구두로 네. 나눠서 해봤는데 비타민C 많이 먹는 사람에 따라서 그게 99%가 살아 있느냐 95%가 살아 있느냐 80%가 살아 있느냐 60%가 살아 있느냐가 쫙그 그걸 제가 너무 고것만 단순한 실험이라 페이퍼는 못 냈지만 데이터를 지금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아, 확실하게 실험하셨네요 예, 예. 근데 반원장님도 비타민C 많이 드시면서 네. 장에 대해서 좀 달라진 게 어떠세요? 좀 음, 네. 일단은 저희 그 재밌는 게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네. 제가 예전에 네. 그 이렇게 냄새를 풍기면 방구를 음. 열었거든요. <웃음> 지금은 아, 방구 냄새가 잘안 나요. 안 납니다. 어, 이게 균이 좋아져서 그런 거죠. 아, 아, 맞아. 맞아. 확실한 증거예요, 그게. 네. 제가 실험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음. 사람들이 나한테, 박사님. 나 비타민C 5지 한 2년 됐는데, 네. 어우, 왜 방구는 많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냄새가. 냄새가. 우리 딸이, 어, 아빠 냄새 안 나네? 그런 데는 거야. 그래서 아, 내가. 장 속에. 야, 그럼 한번 실험 한번 해봐야겠다. 균이 좋아져서.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네. 저는 사실은 진짜, 우리 딸이 굉장히 냄새 예민한 애거든요. 네. 야, 근데 아빠는 차 타고 가면서 그렇게 방구를 끼는데 어떻게 이렇게 냄새가 하나도 안 나지? 우리 어. 딸이 그래요. 근데 뭐, 사실, 저는 사실은 거의 40년 됐기 때문에. 네. 소리조절의 명수예요 <웃음> 가서 막가 <웃음> 시끄러우면 마음 놓고 어도못 들어, 사람들이. 아, 근데, 근데 방구름도 많이 나오죠? 방구름 많이 나오죠. <웃음> 아, 왜냐면 네. 원래 유익한 균이 가스를 네. 많이 내요. 아, 맞아, 맞아. 예. 아, 네. 그건 사실이에요. 유익, 네. 유익한 균도 가스를 내긴 게스만, 내지만 전반적으로 음. 가스를덜 냅니다. 아, 네. 그래서 네. 가스 나오는 거는 사실 냄새가 안 나면 괜찮다. 아, 그러게요. 네. 그래서 소리조절만 하면 어디서든지. <웃음> 어디서든지 할수 있는 거니까 아니,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이제 많은 분들이 또아 비타민C가 장에 좋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비타민C의 산역사시잖아요 꾸셨히 그렇죠. 드셔오셨잖아요 40년 됐어요 그러니까 장상태, 뭐 내시경 같은 거 해보셨을 텐데 어떠신가 궁금해요 어, 저는 네. 거의 1년 내지 2년 간격으로 장검사까지 그냥 그냥 안 해도 되는데 네. 하는데 뭐한 번도 볼때는낸 적이 없어요 어, 뭐가 있다라고 떼는낸적 없고 저는 더 드라마틱한 게 우리 장모님이에요. 네. 우리 장모님이 지금 88세인데, 80세 대전에 장검사를 포함해서 다5 0 싶다고 해서 내가, 어머니, 무슨 80세에 무슨 검사를 하세요? 그러더니막 화를 내셔서 해드렸어. 우리 서울대 음. 검진센터에서. 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야. 장검사에서, 아니, 80세 넘은 분이 난 대장이 렇게 깨끗한, 쳐봤다고. 그러니까 우리 장모 30년도 졌거든. 저는 네. 우리 장목 아. 그 대장 깨끗한 거 보고 아무리 한 케이스라 하더라도 네. 우리 와이프도 꽤끗해요 우리 와이프도 뭐못떼는저도 뭐 없죠. 어. 자, 오늘 제가 두분 모시고서 비타민C와 장 건강에 대한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기청자 여러분들도 이해가 잘 되셨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C가 확실하게 장의 세균도 좋게 해주고 또 이 바람 물질을 들 줄여주기 때문에 정말 좋은 어장 건강에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저도 열심히 네. 열심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어 주제 갖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